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문어낚시또 왔어요 지난번에 아들 려서 그때는 신월항이었고 오늘은 신기항에 왔습니다 요즘에 하도 꽝을 치고 다녀와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오늘은 좀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들 려서뒤치다꺼리는 안해도 되니까 아, 6월 17일 산물입니다 날씨는 해가 가려질 정도로 딱흐림이고 이때는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만조가 6시 22분이고 간조가 12시 31분입니다 마리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5호추 쓰라고 하시네요 어, 올로그에서 채비가있더라고요그 고리가 유동으로 되어있네요 25호를 쓰라고 하셨는데 어, 일단은 20호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예. 모짜르트 슈퍼브라이트 아침에는 반짝이를 쓰지 않는 관계로. 음. 어허, 이전. 에이, 이비를 잘라버렸네. 아, 뭐. 여기를 예, 네. 아, 하나만 더 할까요? 축광이 되는 걸로. 자 화태되기 아래 튜니언이고요 형님 저거는 왕눈이 저기고 그 납작액인가요? 네. 그거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협찬 어. 들어왔어요? 어. <웃음> 자 로드는 명품 32,000원짜리 그냥 라이트 지깅 로드고 릴은 바낙스 아폴로 티탄 리미티드 원줄은 막합사 1.5호 브랜드 합사 한 3호보다 두껍죠 이게 전자액이라고 하나 사왔는데 어 이, 이거를 한번 써봐야 돼 로즈가 없어가지고 쓰는 거야 <웃음> 어복된 줄 알고 그냥 써보는 거야 <웃음> 첫 번째 포인트 화태대교 아래 찍어 보시고 한 15분 20분 정도 이동하셔가지고 바깥쪽으로 좀 나오셨습니다. 오 어, 벌써? <웃음> 어已经한 마리 나왔어요? 문어 한마리 맞추어요 문어 대가리 哦已셨세요자 <웃음> 아, <오늘이 첫> <웃음> 조금 더이동하哦已요 수심이 적당한데 첫수 오우 히트, <웃음> 히트? 오우 오우 작지 않아요? 에이 작다 그래도 요정도는 챙길만합니다 예, 이0 보요. 으흠. 오. 불수 사이즈는 고만한 고 만한데 요게 조금 낫나요? 담아갈 수 있어 자 피딩 때 잡아야 되죠 어 그러게 말해 형님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얼마만에 손맛이야 어우 히트 <웃음> 우리 구독자님 초상권 괜찮으세요? <웃음> 아니다어 고맙습니다 어우 조심하세요 어우 잘잡으시 뒤에서 무조건 축강, 축강, 축강. 오! 나왔어! 사이즈도 괜찮아요. 지금 땀은, 땀 나온단 말이죠. 가을때 죽을 것만 해 히트 오첫수첫수자 어, 어, 첫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수 마수 아 마수 하셨어요 이제야 좀 웃으시네 <목소리> 물한 마리 다 모시긴 하네 세 마리째 살릴 수만 있으면 일단은 다 담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 살릴 수만 있다면. 마리수는 세 마리째. 저거 살리려면 오늘 물두레박으로 엄청 길어야 될것 같은데. 히트 마수 어우 원래 안나오는게 아니야 <웃음> 아 그래도 <웃음> 잡으셨잖아요 그래도 <웃음> 자 조금 멀리 오셨습니다 한, 한 20분 오신 것 같은데? 히트, 오, 크다! 크죠? 어, 이 괜찮아요. 오, 형님, 다들 다, 잘 잡으시네? 다, 세 마리씩은 다 잡으셨어. <웃음> <웃음> 삼수째 하시더니 천질이 격해지셨어.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네. 싸구려를 한려고 하면, 이천만 하면, 은 네, 그렇죠. 네. 강하게 천질하셔야 돼. 네. 문어가 표피가 제일 두꺼운데. 다른 사람한테 간을 좋은 걸 쓰면, 은 슬쩍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웃음> 어? 이 사이즈 좀 되는데? 오. 아니에요. 400, 4 0대까 400? 4 0 0는까4 0 0 벌리고 나는 아이고! 쭈꾸미네, 쭈꾸미. 쥬꼬미. 오한 마리 도망가면 따라오시고 도망가면 따라오시고 가시네 오오어 <웃음> 사이즈 괜찮은 거 건지셨어 와 형님 몇 마리 잡으시는겨 오 이거 혼자만 꼴찌 안해 또? 보루스는 말이수니 연연하지 않습니다아전 초보잖아 형님 보루스는 아, 말있으니 그럼 뭐 애기빨이죠 나올려서요 안되면 애기빨이죠 아 오랜만에 아이고 쭈꾸미 쭈꾸미 자 이제 다 썼어 사기야 사기 <웃음> 구독자님이라고 나눠드린는커녕의도가야될판이에요 그래쥬 <웃음> 히트 아 잘나온다 다들 심심하지 않으시게 그냥 꾸준히 나오네 어 이거 다 나갔네 아 어,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아 이런 헤이 아, 나 죽이면 안되는데 이거 아이씨 <웃음> 어우 왜 혼자 잡으셔 갑자기 저래도 한번 흘리셔야 되는데 제가 주석하게 와우 음, 음, <웃음> <크게도 꼭지. 웃음> <웃음> 잘 잡으신다 혼자 갑자기 아까 못잡잖아요 손... 손두권이 막 <웃음> 계속 왔다갔다 하네 아 히트 <웃음> 저쪽 관대 오! <웃음> <웃음> 구독자님들 뵈면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초보 코스프레 조금 하시다가 실력 이 금방 탈로 나는 거야. <웃음> 사장님 지금 한열 마리 넘으셨죠? 채웠어요 이제. 아열 마리 딱 잡으셨어요? 와, 벌써 두 자리 수하셨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이거 사이즈도 좋았어요 채비를바꿔야되나어자내리고요어 어, 벌써? <웃음> 점심을 짜장 짬뽕 볶음밥 중에 뭐어오 <웃음> 짬뽕 짬뽕 <목> 선상에서의또중화요리네 저도 짬뽕 내가 우리 아 봤어요 봤어 근데 근데 저 마리수는 처, 치셔야지 바로 방생하시네 조 뭔데? 쭈꾸미 어우 또 잡으셨어 와 한타스를 잡으시네 제두 배를 잡으시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뭐 애기빨로도 안되고 뭐 <웃음> 아무것도 안되네 네. 저쪽 에 애기 없어요? 이거 그 슈퍼프라이트 그 저... 혹시? 있어요 그럼 불 껴봐요 그래요? 자 형님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린 안 갖고 온것 같은데 아우 아, 있는 거. 아 하나 있네 두개 있네 형님도 하나 드릴까요? 색이 너무 좋다. 오늘 레이즈 안 먹네. 여기 뭐 없는데. 소강의 상태네. 그래도 날물인데. 나 아, 올리고요. 세개다있네 유의 여질리야 마시타. 뭐하는 건지 또 기상청이 하는데. 예. 나중에 가도. 그럼 아닌 거 같은데. 옆에서 뭐 야마시타 써가지고 잡고 있다 뭐 이러면은. 예. <웃음> 네. 오 오랜만에 오큰 거다. 뜰채 아니야 뜰채? 동반 수준인데. 3kg짜리 3kg.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뭐왜왜 왜, 형님만 잡으시는 분들만 오 괜찮네 뭔가 바뀌었어요 와이 앞에 넷 중에 제가 제일 꼴찌야 다섯 마리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아 잡으셨어 이거 봐 이게 건너뛰고 이렇게 간다니까. 잡으시고 저 건너뛰고 잡으시고 이유가 뭘까요?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오늘 핑크가 안먹나? 예. 안 먹어요, 이거. <웃음> 일단, 골드 한 마리 놓고, 모짜르트 고추장 놓고, 옥수수 고추장, 수박 고추장. 안돼또 뜯기냐? 응 터졌어 아 형님 전 벌써 한 5만원 나갔어요 <웃음> 그래도 다랩싸구래라 <난, 난> <웃음> 이게 무조건 하고 손질되면은 오우 아니, 아니. 꼭이 자리에서 걸리더라고. 요것도 한 2만원 남짓 되겠네. 세 개를 다. 여전히 한 번씩 다으니까 오늘 다띠 끼고 가는게어 이건 어차피 탈려요. 오늘 핑크는 안 먹네. 뭘, 무슨, 뭘, <웃음> 뭘 해도, 안 되네. 언젠가 오겠지. 그 많이 다니다 보면 내 성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멘탈이죠. 꽝도 여러번 치다보면 은 멘탈은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에이 오늘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게되고 아 이거 얼마만이야 그 책에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봉돌로 맞췄나봐요 맞췄나봐 맞췄나봐 어휴 인 여섯 마리네 아 오늘 10마리만 채워야지 히트? 오뭐 사이즈 되나? 오 괜찮아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 오늘 완전히 다 컸어요 지난번 큰거 7마리 잡았다고 하시더니 오늘 딱 2배 이상 잡으시려고 아예 초반에 말씀드렸죠? 잡아드린 게 아니고, 얻어갈 판이라고. 지금 <웃음> 제두 배도 넘게 잡으셨어요, 지금. 어우, <웃음> 포인트 와서 내리자마자 한 마리 잡으니까 기분은 진짜 좋네. <웃음> 저한두 시간 동안 손가락 빨았어요, 형님. <웃음> 와. 왜 이렇게 크다. 뭐야, 뭐야, 뭐야, 크라켄 같은데? 어, 아, 또 크다. 괜찮아. 저런 저런 것만 나오면 진짜. 한번 보세요. 오우 천상 짬뽕이네 와 형님 여수 짬뽕은 또 다른가봐 <웃음> 고기도 못 잡았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오 구독자님이 짱이 오늘 어, 그러면 큰데 이거죠 애기빨 좀 세울라 그랬더니 비싼 애기 다 소용없어 애기빨하고 애기빨하고 다 없어 없어 <웃음> 채니빨이 아 실력이시죠 에이. 아 진짜 문어 많이 잡아보려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수만 바꿨을 뿐인데 구독자님께서 유동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원이시니까 말 들어야지 형님, 사무장님으로 취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게 고맙습니다 형님 어레. 아 백만년만에 한마리 잡았네 어? 박어? 오라? 오라! <웃음> 어, 박았어요 오 괜찮아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제 세마리 남았어 백만년만에 한마리 잡습니다 형님 수건좀 빌릴게요 응. 어. 선장님 장비중에 수건만 딱 눈에 들어왔어 아니아니이정도면다자세 아니, 아니, 마리 남았어 세 마리 힘들까요? 물이 멈추죠?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1 2시 반인가 간조가? 아기를 4개, 네 개씩이나 다뤄. 네. 아침에 주운 그주워 전자아기 그. 아, 내가 네개네 4개, 개씩을 다뤄볼까. 아 형님도. 저저네개 다뤄가지고 그 반짝이 전자아기 있잖아요. 그거 다뤄 가지고,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웃음> 출항 해가지고 은성호 정책이 한 2시쯤 전후에 갖고 퇴청이신 것 같더라고요 방송을 그렇게 하시네요 오늘 조항이다안 좋으신가? 근데 아침에는 참 재밌었는데 왔어요 아 이거 담배를 손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게요. 아, 요건 킵할 수 있는 사이즈다. 역시 요즈리야 <웃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아 <아이>, 진짜. <웃음> 어, 왜, 왜안 들어가 춥니? <웃음> 아이고. 결국 요즈리가 해내네요. 저 뜯길 <특혈> 거예요 이거. <웃음> 이제 끝일텐데? 그죠? 끝이잖아요 자 철수 준비하실게요 자 철수 준비하시.. 어? 아 형님 왜.. 철수 준비하려고 회수하려고 했더니 어. 네, 제 3배를 잡으셨어 형님 저.. 저... 24마리죠? 뭐야, 근데 이거 왜... 뭐요? 어, <웃음> 목장가 보자 으시네 이야. 아, 그냥 한 마리 잡으셨다고 치시죠? <웃음> 손맛은똑같으졌을것 같은데? 그쵸. <웃음> 네. 어우, 제일 많이 잡으셨어. 22마리인가 3마리 잡으신 것 같은데? 5분 후에 철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자, 챔피언지만 한자릿수에 8마리 저는 초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전 초보였어 삼천포가 걱정되네 <웃음>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코바리가좀철량하게 보이네 <웃음> <웃음> 살았어. 그러니까 다살았다니까어 뭐. 자, 요 이건 좀 작죠? 작고. 연기다어가지고 예, 어유 고맙습니다, 형님. 와, 손시오 이, 이래도 살긴 사는구나. 딱히 그렇게 방세물 사이즈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방세관 사이즈가 있어. 방세관 사이즈 아니야. 이거, 예, 가져가도 되겠어요? 다 가져가면 되지. 여덟 마리잡 없어요. 여덟 마리. <힌소리> 아, 난 일곱 마리 잡았어. 야. 아이고 <웃음> 고생하셨습니다.